힘들고 지친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럴수록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더 열정을 쏟아부어 살아가려 합니다.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내 자신의 내면을 돌보아보지 못했던 아쉬운 시간들 그리고 한때는 공포감 마저 느끼며 저절했던 지나온 순간순간들 평온한 안식처가 그립기도 하지만 하나 둘씩 쌓아온 탑이 이제는 행복한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. 높은 탑을 한동안 더 쌓으려 합니다. 그리고 노후가 되면 젊어서처럼 멋스럽고 흥분된 생활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로 환송을 받으며 다녀와야 할 행복한 여행이 있고 눈가엔 행복한 미소를 끼우고 아내와 두 손을 꼭 잡고서 아침에 산책을 하고 낮엔 독서를 하며 저녁엔 멋진 영화와 외식이 있는 그러한 노후가 지금의 우리를 더 기운나게 합니다.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. 주식을 다시 시작하며